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소라고 제가 아까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많이 벌고 조금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 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무엇을 미용을 미용이라는 일을 미용이라는 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일해서 많이 벌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한정된 요소들 한정되어 있는 돈을 버는 요소 직원일 수도 있고 운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꾸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바꾸기 힘든 것들을 살펴봅시다. 일단 장소죠. 어. 이거는 이미 차리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만들어진 장소는 바꾸기가 힘들죠. 돈이 아주 많아서 넘치는 사람들 말고는 장소를 바꾸기가 힘들어. 어. 근데 그 다음으로 시간을 변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도 바꾸기가 힘들어. 어. 그나마 바꾸기 쉬운 거는 인력과 재료란 말이야. 네. 그렇죠?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있고 바꾸기 쉬운 것이 있는데 바꾸기 어려운 건 장소랑 시간이고 그나마 바꾸기 쉬운 거는 인력과 재료라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봅시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바꾸기가 힘들죠? 그러면 조금 일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일한다고 했고 적게 일한다고 했죠 그러면 조금 이라는 뜻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시간 이 조금이 바로 시간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자 다시 미용실로 얘기를 들면 내가 디자이너야 디자이너가 네 명이 있어 근데 두 명의 디자이너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파마손님을 받고 이제 두 분을 받았어 한 분은 매직 세팅하고 한 분은 염색을 했어 매직 세팅 했더니 20 얼마 30 얼마가 됐고 염색을 해서 기장 추가까지 했더니 한 15만원 20만원 또 넘어갔어 그러면 도합해갖고 거의 40만원 5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벌었어 매직 세팅하고 염색하고 두 분을 받아서 그러면 얼핏 시간이 5시간에서 뭐 많아 봤자 한 6시간 정도 흘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두 선생님들은 또 어떤 선생님들이 있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20명에서 24명 많게는 30명 정도의 손님을 봤는데 다 커트 손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면 아까 말했던 2명의 선생님과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손님을 커트했던 나머지 2명의 선생님 그 둘의, 둘,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시간과 노동의 차이죠. 어. 디자이너 A가 있고, 디자이너 B가 있어. 그 다음에, 자, 10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야. 그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자 디자이너 A는 매직 베팅 매직 베팅 한분그 다음에 염색 한분 하루에 두 명의 손님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총 디자이너 선생님이 A라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두 분의 고객님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디자이너비는 커트 커트 커트를 30명을 쳤어 음.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음, 총 2명 총두 명이에요, 총두 명. 그 다음에 디자이너비는 삼십 명을 받았고, 자. 자, 대략적으로 그냥, 어,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예를 들어 이렇게 가격을 일부러 제, 제가 받는 거랑 좀 바꿔서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매직 세팅. 음, 어, 뭐한 30만원? 30만원이라고 할까? 30만원. 그 다음에, 염색. 기장 추가해갖고, 한 13만원. 그 다음에 디자이너 B는 커트를 30명 했죠. 그러면 커트 가격을 얼마로 할까요? 커트 가격을 3만원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디자이너 A는 총 2명의 객수를 받았고 총 2명의 객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2명을 받아서 총 단가가 43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비는 커트를 30명을 했어. 그다음에 커트는한 명당 3만 원이야. 90만 원이네요. 30명은 좀 너무 이제 무리인 것 같고 한 20명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20명. 자 그러면 60만 원이네요. 음. 자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 커트를 20명을 해서 염색하고 매직 세팅한 것보다 돈을 많이 벌다 많이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어 필요한 조건은 가격이 커트가 할인을 받고서도 3만원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 3만원대가 되지 않으면 금액이 많이 내려가겠죠. 어. 40만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30만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자, 커트를 20명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인턴 없이 디자이너 혼자서 일을 했을 때, 인턴 없이 지쟁어 혼자 일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커트 손님을 한번 오면 자 샴푸를 준비 샴푸랑 마무리 샴푸를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하죠 그다음에 머리를 잘라 그러면 남자 손님 대부분 이제 빠르면 정말 빠르면 15분에서 20분 여자 손님 하게 되면 몇분 정도 걸려요 30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걸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남자 손님이랑 여자 손님 평균으로 잡아서 시간을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커트 시간을 남자 손님, 여자 손님 평균. 남자 손님은 20분에서 20분 정도 잡고, 3만원짜리 커트면, 못해도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유지 해야겠죠?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유지 해야 될 거야. 그러면, 그냥 어른부닥에 대한 30분이라고 합시다. 30분이라는 시간을 20번을 보낸 거야 그쵸 3 0 번, 30분이라는 시간을 20번을 보낸 거야 그러면 1시간에 60분이죠 그러면 1시간이 2배니까 10시간을 보낸 거네요 그쵸 커트만 해서 총 시간이 10시간이네요 총 10시간 맞잖아요. 그렇죠? 쿼트를 3만원 정도를 받으려면 어? 3만원 정도를 받으려면 10분 15분 만에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안 그러려면 가격을 더 낮춰야지. 커트 3만원을 받으려면 남자든 여자분들이든 30분에서 40분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1시간 정도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한 명당 30분이야. 그 다음에 커트를2 0병마다 그렇죠? 그러면 2명 받을 때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곱하기 열을 해야 되니까 총 10시간 정도의 하루를 해서 20명을 자르면 60만원을 건다 라는 거죠 자 커트를 남자손님 여자손님 하면 특히 샴푸 준비 샴푸 마무리 샴푸 그 다음에 머리 말리는 거그 다음에 배웅 하는 거 인사하고 그쵸? 커트하면서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노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렴풋이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0시간 동안 하루에 총 시간을 보내서 60만원을 벌어서. 음. 그쵸? 자, 그러면 디자이너 비를 계산을 해봤으니까 매직 세팅 같은 것도 계산 해봅시다. 꼽슬기가 좀더 이제 좀 세다고 가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작업이 매직하고 세팅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통 시간 얼마나 보낼까요? 매직 세팅하면. 저는 길게는 5시간까지도 해요 네. 길게 5시간까지 하고 보통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그렇죠? 3시간 반에서 4시간 3시간 이내로 좀 빼시는 분들도 많나요 혹시? 매직 세팅 하면 빠르신 분들은 3시간 이내로도 뽑긴 뽑을 거예요 저는 보통 3시간 반 정도 저는 보통 3시간 반 일단 3시간에서 4시간. 그 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매직 세팅하면 정도 걸린다라는 거. 아, 그렇죠? 그러면 염색. 염색은 좀 빨라요, 저는. 염색은 이제 뭐 대충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긴 머리 바르고 커트를 안 한다는 가정 하에 염색하게 되면 뭐 아무리 늦어도 이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음. 1시간 반이두 가지를 했으니까 시간을 합쳐야겠죠? 그냥 길게 했던 시간 4시간으로 잡을까? 매직 세팅을 해서 길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4시간 그 다음에 염색만 해갖고 1시간 반 그렇죠? 각자마다 시간이 많이 틀릴 거예요 일단 길게 잡아서 그러면 총몇 시간을 보내서 5시간 30분 그리고 아까 나왔죠? 10시간 이라고 했죠 그 10시간 이라는 시간이 인턴 분들은 뭐 지금 와닿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소름끼치는 시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위로 쭉쭉쭉 쭉 정리를 해 봅시다 디자이너 A는 매직 세팅을 하고 염색을 하고 총두 분의 고객님을 받고 43만원 이라는 금액을 벌었어 하루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5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자 그리고 디자이너 B는 화학 시술 파마 염색 고객님이 없어 그래서 아 못해도 그래도 디자이너 A보다는 내가 더 많이 벌 거야 라고 진짜 미친 듯이 커트 손님을 봤어 어? 그래서 커트 손님을 3만원짜리 가격을 측정해서 20명 정도를 했어 그다음에 코트하고 마무리하고 이것저것 다 해갖고 한 명당 30분이라는 시간을 잡고 20명을 했더니 총 걸리는 시간이 10시간 정도가 걸렸단 말이야. 그렇죠? 10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럼 어떤 시간이냐? 자, 10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면 12시간이죠? 총 일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 10시부터 8시까지가 10시간 정도 딱 되는 거죠 10시부터 10시까지 라면 12시간이 되는 거니까 그럼 10시부터 퇴근 시간 8시까지 10시간을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시간을 꽉꽉 채웠을 때이 디자이너 비가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 휴식 시간, 핸드폰 볼 시간 숨돌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없어 음. 그런 시간 다 빼놓고 꽉꽉 채워 갖고 20명 정도를 해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딱 했을 때 디자이너 A보다 많은 금액을 버는 60만 원 금액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밥먹는 시간도 없고 따로 손 돌릴 시간도 없고 핸드폰 보일 시간도 없이 그쵸? 자 그러면 디자이너 A로 다시 가봅시다 자 디자이너 A가 딱 매직 세팅을 딱 했어 커트 했죠? 커트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 인턴 없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 커트하고 나면 이제 뭐해? 약바루죠? 그쵸? 매직 세팅이니까 투토치 아니면 원터치로 일단 하겠죠? 어 거의 이제 투 터치나 쓰리 터치까지 하겠지만, 자 일단은 쓰리 터치 중에 원터치나 투 터치 작업 들어가 그러면 잉여 시간이 있어 없어 못해도 15분에서 20분 정도 통증이 잉여 시간이 생기죠. 어약 바르고 나서 바로 또 발라요? 아니죠. 건강이나 손상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남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약 바르고 나서 잠깐 한숨 돌리고, 그렇죠? 연화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죠 자그 다음에 머리를 헹궈서 그죠? 머리 말리고 매직을 먼저 피고 세팅을 말거나 아니면 세팅을 먼저 말고 매직을 피거나 그러면 하고 나서 또 뭐해? 중화하죠 중화하고 나면 중화 시간 몇분걸려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죠 그럼 10분에서 15분 정도 정리를 하든지 한숨 쉬든지 또 자기만의 인여 시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헹궈서 마무리까지 해서 손님 보냈어. 근데, 바로 염색 손님이 왔어. 어? 바로 염색 손님이 왔어. 염색 손님 환자라고 또 염색 바르고 나서, 바로 예요 염색 바르면 이제 보통 이제 또열 처리를 하던 자연으로 보던 자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또그 동안 인연 시간이 또 생긴단 말이야. 그쵸? 그럼 뭐 핸드폰을 보든 빨리 밥을 먹든 인연 시간이 또 생겨. 그죠 아니면 마무리까지 다 하고 먹을 수도 있고 자총 일하는 시간 10시간 중에 5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소비자 이제 고객님한테 소비를 해서 그럼 10시간에서 5시간 30분을 빼면 4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죠 그쵸? 4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남는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아까 어떻게 됐어 하루 꽉 채워서 10시간을 해서 이렇게 딱 벌었죠 자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면 디자이너 A처럼 일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디자이너 B처럼 일을 하고 싶은가 비교를 해보면 돼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커트가 너무 좋아요 미친 듯이 커트만 엄청 치고 싶어요 자 나는 온당님 커트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파마나 염색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신나게 가위질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각자의 성호은 틀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다시 집어 줄게 장소 그 다음에 인력. 인력은 나죠.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시간. 한정되어 있는 요소들 중에서. 그쵸? 한정되어 있어. 어, 요소들. 그 중에서도 시간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요소에 대해서 어, 내 시간이잖아. 고객님들의 시간이기도 하면서도 나의 시간이란 말이야. 이 시간은 지금 누구 시간이야? 이 디자이너 B의 시간이고 디자이너 A만의 시간이란 말이야 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5시간 30분을 딱 일하고 4천만 원을 번 다음에 편하게 밥을 먹고 편하게 좀 쉬다가 그냥 아 오늘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퇴근을 할 거예요? 아니면 디자이너 B처럼 밥 먹는 시간 담백필 시간, 핸드폰 볼 시간 없이 10시간을 풀타임꽉 채워갖고 신나게 커트 치고 나서 아 오늘 고생했다 라고 퇴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냐고 그렇죠? 어.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다시 한번또 얘기해 주게 이건 많이 들어서 많이 기억해도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다음에 두 번째 게뭐서어 인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노동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노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즉 체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체력을 갖고 평생을 잘 분배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다